아! 내 얼굴 가리지 마라 어! 여기 저기 아니라 괜찮아, 나? 쿠키? 아니 나? 쿠키는 내가 사는 거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논제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웃기냐? 어. <웃음> 뭐요? 제가 아,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드라이브할게요 오랜만에 찍고 타고 네, 벚꽃보러 잠깐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짐벌 안 끼고 있고요 슈퍼스테지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흔들리나? 내가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나오나? 잘생 아 죄송해요 어쨌든 여기에 장착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핸드폰 빠지면 어떡하지? 네 여기 끼워서 갈려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게 너무 약해 그래서 일단은 벚꽃보러 가서 에 네, 다시 들어오케이 아, 그래, 안녕. 음. 신났다. 꽃가 <목소리> <오빠>, 안 무섭나? <보습나? 목소리> 자, 지금 창원인데, 아직 꽃이 필것 같지 않은데, <목소리> 꽃이 필것 같지 않은데. 자, 이제, 김파에 왔는데, 자, 지금 힙버스 대대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응, 안전하게, 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벌써 곳꽃에 그, 느낌이 딱 오네요. 아 어, 어, 이쁘네 아 어, 근데 진짜 슈퍼스테리 짐벌 없어도 되게 잘 나온다 짐벌 없어도 잘 나와 아 진짜 벌써 이렇게 꽃이 었어 아, 나왔나, 내 동생. <웃음> 아, 이거 너무 많이 떨리다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타와 근데 진짜 킹보드 네, 타면 네, 떨릴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잡아주네 여기가 네, 창원에서 복권을 볼수 있는 오 이쁘다 차원대로 있는 <웃음> 것아요 앞에 웬 커플이. 계속. <웃음> 죄송해요. <돼서. 웃음> 아까 저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 뭐 어녕하십야 나온나? 네, 꽃놀이 즐기고요. 거의. 네. 대충 이렇게 꽃놀이 즐겼으니까 이제 먹어야겠죠? 배고프다. 사실 제가 지금 뭐지? 하루 날가를 까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서 커피를 먹으러 가려고. 한미도이정도러 오... 이쁘네. 근데, 진짜, 어... 사람들이 되게 답답했나봐. 다들 마스크 쓰고라도 나오네. <웃음> 이야 진짜 잘나온다 니네 얼굴 안나오니까 이거 써도 되지? 안나와? 뭐 마스크.. 마스크? 잘나오네 흔들흔데 얘도 나와도 되지? 어 마스크 써도 있다며 확실하나? 어 나나 아 내려가서 다리지말라 나? 뭐지? 나? 나? 아, 나? 이거 뭐고 내가~~ 사합니다 네, 다 아... 네, 감여기니다고감사어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요합니 네, 뭐가 맛있을까요? 네. 저기요, 어, 신메뉴로 달고나 유행하는 것도 나왔고요. 아, 신메뉴로 달고나 유행하는 거 그거? 네. 네. 차죠? <웃음> 제차 누가 안 집어가나 확인해야 되니까, 전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당. 나안네 <웃음> <너> <보이네. 웃음> 맛있다. 안보줄 건데. <웃음> 내꺼 <거> 줘. 나 바지. 안 먹는 거 나 아, 먹는다 아가 얘는 초코. 얘는 딸기 <웃음> 근데 이건 내가 또 네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나가린 먹고 딸기 처음 땐 딸기맛 나왔네 거짓말 안해 진짜 얘는 그냥 잘 모르겠다 맵지? 초콜릿이라네 음, 왜 이렇게 매 많이 먹는지 응. 먹고 싶어? 응. <웃음> 시도 없어. 왔다 갔다를 파. 마 아아아아 아, <웃음> 아, 진짜 진짜 내알아저통래 어? 아저 통역하래 진 잠깐만 아 온다고. 나.. 나.. 나.. <웃음> 아머아어 <웃음> 아. 이거 한 번에 확 먹었더니 근데 맛있다! 응응응 음, 응? 음, 음. 음? 내 거잖아! 이상한 미니스 응? 응? 그거 내거 생각했지? 뭐? 새끼가 <웃음> 통역이래 이네 학교 통화? 응너 원래 통화겠어거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래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파이팅 이거, 이거, 이거. 이나금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